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. 네 여러분 삼양에서요 멕시코 불닭 신제품이 나왔다고 합니다. 바로 불닭 치폴레 마요인데요. 제가 오늘은 이 불닭 치폴레 마요를 이용해서 간단한 맥주 안주 간식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짜잔 바로 제가 이 불닭 치폴레 마요를 이용해서 라면 땅을 만들어 봤어요 이 라면 땅이 되게 조리가 쉽거든요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생라면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저는 마요네즈나 아니면 그 라면 소스를 이용해서 그 라면 땅 소스를 봤는데 오늘은 이 불닭 치폴레 마요를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어? 한쪽은 제가 찍어 먹기 위해서 안, 아무것도 안 발랐고요 한쪽은 이 불닭 치폴레 마요를 이렇게 듬뿍 발랐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고 이 불닭 치폴레 마요가 어떤 맛인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만든 그 라면땅을 먹어보기 전이 불닭 치플레 마요 본연의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스푼에 살짝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불닭 마요보다는 색깔이 좀더 진해요 진하고 약간 어두우면서 진한? 그런 색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, 이 불닭의 특유의 그 매콤함과 마요네즈의 고소함 그리고 새콤함이 같이 있고요 되게 맛이 이국적이에요오멕시칸 음식 같아 진짜 음와 이거 딱인데?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것도 안 바른 라면 위에 치폴레 마요를 이렇게 요렇게 와 아니 제가 이거 소스를 지금 먹어봤잖아요 어 이게 소스 풍미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불닭마요랑 다른게 새콤한 맛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입에서 육정 풍미가 나고요 그다음 멕시칸 음식 먹는 것같아 라면에 구운 라면에 요 마요소스만 딱 부었는데도 와 맛이 살았어 음. 음 다음은 라면 위에 요 치폴레 마요를 뿌린 다음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구웠습니다 되게 먹음직스럽죠? 얘도 먹어볼게요 음. 솔직히 둘다 맛있거든요 둘다 맛있는데 안 바른 게이 치폴레 마요의 맛이 더 많이 느껴져서 더 맛있어요 음.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시는 게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음. 이거는 불닭마요를 좋아하, 좋아하셨던 사람이라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음. 음. 그리고 늘 아시겠지만, 이 불닭마요는 튀김이 이런 게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? 얘는 튀김뿐만 아니라 멕시칸 우리 음식 먹을 때 보통 타코나 또떼 많이 만들어서드시잖아요 거기에 뿌려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진짜 멕시칸 음식이 음식점에서 안 먹어도 요그 맛이 날것 같아요. 거기다가 무슨 과자, 김밥, 이런 거에다 찍어 먹으면 진짜 환상적좋것 같아요. 밥이랑 비벼먹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와. 음! 아,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? 그냥 한번 해봤는데, 오.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요. 음. 라면 땅 위에 이 치프레 마요마니 뿌렸는데도 진짜 이국적인 맛이 나네요 평소에 맵스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응. 음. 딴데 가게 안 가도 돼. 여기가 바로, 지금 이곳이 바로, 어? 맵스타냐. 음. 그리고 패키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와. 호치가 멕시칸 정통 의상을 입고 이거 흔들고 있어. 어 악기를. 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. 음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얘는 나초랑은 진짜 잘어울것 같고 와 진짜 타콤 그 우리 멕시칸 음식 보면 은 샤워크림도 그렇지만 약간 새콤함 있잖아요 고그 새콤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맛있네요 거기다가 한국인 좋아하는 그 매콤함까지 와 근데 이 매콤함이 하바네로 고추에 스모크향을 더해 훈연한 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베큐랑 너무 잘어울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튀김, 샐러드, 밥, 고기 다 찰떡 이지 근데 거기다가 이거 하나 뿌리면 약간 이국적인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한 음식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께도 저는 강추합니다 오,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음, 음. 저 이거 만드는데 진짜 간단했거든요 그냥 생라면에다가 어? 이 소스 스프레소스 바른 다음에 앞에 5분, 뒤에 2,3분 딱 구워서 먹으면 된 거야 오, 너무 간단하고 진짜 맛있어 진짜 잘 어울려 음.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. 주말에 요 안주에다가 영화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, 어, 진짜 맛있어요. 오, 어, 최고. 이제는 멕시칸 음식, 이국적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게 안 나가셔도 됩니다. 집에서 이 소스 하나면은 만사 오케이. 아시죠? 응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웃음>